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산소에 제주제를 쳤습니다. 새뜨기가 워낙 많은 관계로 제주제를 오래 들어 벌써 두 번째 쳤습니다. 아, 이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나면 다시 기초 작업 을 해야지 될것 습니다.